안녕하세요 메타저골입니다 오늘 이 비디오에서는 그동안 많은 이슈가 됐던 챗GPT와 그 후속인 GPT4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챗GPT는 생각보다 빠르게 추가되고 또 추가되고 추가되어서 출시될 것입니다. ChatGPT는 블로그 영화 대본을 작성하고 유튜브 비디오 제안을 제공합니다. 코딩을 하고 게임 스토리를 작성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몇주 동안 ChatGPT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많은 유튜버들도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일단 ChatGPT의 기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ChatGPT 어, OpenAI는 2018년도에 출시했습니다. 당시 상식 주리 독해 등의 문제에서 기존의 다른 언어 모델보다 우월했습니다. 그것은 모델이 문장을 훨씬 더잘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통해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과 8개월 후 10배 이상의 데이터로 훈련된 GPT-2 더큰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했고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픈 AI의 헌장은 AI가 인간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회사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곧 출시될 AG AI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오픈 AI는 이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GI는 AI가 언젠가 인간 수준의 능력에 도달하고 언젠가는 우리를 능가할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오픈 AI는 우리가 AI 그리고 결국 AGI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지 않으면 상황이 매우 빠르게 통제불능이 될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GPT-3에는 1,750억 개의 매개변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많을수록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지만 AI, AI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능이 모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배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적절한 양이 필요합니다. 오픈 AI는 GPT-3의 오용을 우려해 한동안 접근을 비공개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러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API 인터페이스를 통해 그것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소스코드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GPT-3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GPT-3가 인간과 거의 구별할 수 없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챗봇 기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시를 효과적으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채 GPT는 3.5로 향상되고 있으며 가장 기대되는 GPT-4의 그 중간 지점입니다. GPT-3.5는 GPT-3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의 양을 늘리면 모델이 더 강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델은 몇달 동안 지속적으로 훈련 되었습니다. GPT-4는 놀랍고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오픈 AI는 의도적으로 ChatGPT에 대한 인터넷 액세스를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GPT4의 채팅 버전에 인터넷 액세스가 있으면 모델이 크게 향상되고 유용해집니다. 하지만 ChatGPT는 2021년 이후 뉴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ChatGPT와 같은 방식 또는 그 이상으로 전 세계를 강타할 GPT4에 대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채 g pt 또는 향후 버전이 최고의 검색 인터베이스인 구글을 몰아 낼수 있다고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저 뉴스 매체는 구글이 채 g pt 가 회사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코드 레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검색 결과를 탐색해서 출처록 조사하여 주니어프가 가능해 신뢰성이 조금 더 있다는 것이고 챗GPT는 구글처럼 검색 결과를 탐색하지 않고도 가능한 한 빨리 답변을 제공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신뢰대 속도인 것이죠. 아직 채치 PT를 완전히 의존할 수는 없지만 작업을 가속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더 시간이 필요할지는 시간이 얘기해 주겠지만 지금 채치 PT 3에서 더큰 버전으로 가고 있고 더 디테일해질 것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주시하며 많은 기회들을 먼저 누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메타자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